그냥 저는 궁극기 이용해서 티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맛있고!!! <웃음> 어 스틸 냠냠 쩝쩝 맛있다 발사!!! 야 너무 좋아 뭐야!!! 자! 이번에 할 포켓몬은 다시 돌아온 망태시기 망난형입니다자이망난형으로 사용할 스킬은 용의춤과 화괴의 광선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진입 물건은 맹공덤벨, 도움베리어, 힘의 머리띠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겁니다 자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, 에너빌 꼬리, 탈출 버튼, 꿀 가속 장치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 버프 받아서 다시 되돌아온 망태시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우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포켓몬 막나뇽이 드디어 유저들의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생각보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뭐 여전히 파괴 강성 빌드긴 한데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막타를 얼마나 잘 먹느냐 그 차이거든요 처음에 이 귀요미 어, 민용이 있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때 정말 약해요 자 일단 골 들어갑니다 골 들어가고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자, 달고기를 죽도 말든 버립니다. 저는 꼴쟁이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. 꼴만 많이 넣으면 모든지 내가 다 뺏어 먹을 수 있어. 추가! <웃음> 또꼴 들어가고요. 아래쪽은 알아서 다 버티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? 자, 또꼴 들어갑니다. 아니 이럴수가. 이럴수가. 마, 마비 먹어. 야, 요것도 먹거 어디 가니 우리? 길가르도가 죽어버릴 거 같은데? 어차피는 저기서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서와! 마음이 태우시기가 <목소리> 그리웠구나! 자, 마지막 골 넣고 이거 먹고 로토부 먹고 자, 내려가겠습니다. 괜찮아요. 뭐웃도 돼. 상관없어. 됐어! 할거다 했어! 이제부터 시작이야! 자, 가자! <목소리> 어, 안녕! 두둥둥장! 하나, 둘, 셋, 넷! 파괴! 광수! <목소리> 둘! 잠깐만, 이거 위험해. 이거 위험해. 피해주고 일단, 일단 피해 일단 피해요 파괴 강선! 나이스! <웃음> 자 이제 오브젝트만 챙길 겁니다 파괴 강선! 좋아! 자 일단은 아 어떻게 하지? 로토모로 먹고 궁극기로 내려가자 그래 좋아 나다섯티나다섯티 맞는데? <웃음> 자 이것도 먹고 나이스! <웃음> 어디까으로어디까으로요 어딜 어딜 까불어? 자식들이... 아, 요즘이 좋다 진짜... 야, 사라지는데... 사라져라... 파괴, 광선... 어, 어, 이쪽 피하고... 파괴, 광선... 오. 도망가야지... 안녕히 계세요... 아, 근데 여기 왜 이게 왜 열매가 안 나와... 누가 먹는 거야, 이거? <웃음> 어, 죽어라. 어, 어, 어,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. 오, 위험했다. 야 잠깐만 진짜 위험했어. 자, 집중해요. 아니, 왜아래쪽안 무도 안 맞아 뭐 해? 그렇지? 그렇지? 그 이기는 거 맞지? 어, 지는 거 아니지? 그냥 저는 궁극기 이용해서 틸하는 거밖에 없습니다. <웃음> 맛있고? <웃음> 어, 스틸 냄전좀좀 맛있다. <웃음> 발사 야, 너무 좋아! 뭐야! 무죄골꼴 올게요. 무죄가! 꼴몇개들어가지 <웃음> 모르겠다. 어, 엄청 많이 넣고 있는데. 안녕, 개구락. 피카츄야? 야, 야, 야, 야, 야. 위에 왜안 막아? 위에 안 막아? 왜? 나또꼴로자 안녕, 잘 있어! 두둥둥자꼬이들어감 아, 아깝다! 마지막 골 로즈 있었는데. 나이제 먹었고! 자 괜찮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괴! 꽝자 <웃음> 들어갑니다 아주 좋아요 자 부서지고요 우리 친구들 꼴 넣어주고 나 이제 골 넣어야 돼나 이제 골 넣어야 돼 괜찮아! 괜찮아! 오하와 <웃음> 가디야 밤비 달아졌다 도망쳐지고 파괴 왕소 쏴주고 반비 사라지는 거 보고 넘어갑니다 나쁘지 않죠? 파괴! 감성! <웃음> 아, 아깝다 피해주고 하나 둘셋 뒤쪽으로 끊어주고 들어간다 까끗! 가리언 까끗! 일로와일로와 피카치 여자식이! 하나 둘셋넷 피해주고 어? 자 자,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? 이거 먹자 얘들아 하나 파괴강선 있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게 망나용이 정말 좋은 게 이겁니다 광선 <웃음> 살짝 나가주고요 좋아요 가장빨 뻘궁 아주 좋아요 나쁘지 않죠? 생각보다 괜찮죠? 아무것도 못했죠? 뺏어먹고 가장이이 맞춰주고 안 맞았네? 자, 이거 한대 맞으면 어, 생각이 좀 달라질걸? 그지 않을까 얘들아? 오늘 이거 한대 맞으면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? 광수! 야! 뭐야 이게! 여전히 좋네! 앞에서 먹어야지! 앞에서 먹어버려야지! 도망가야지! 안녕 가디언나 여기있어! 야그러지아나 이게 너무 좋아! 달코퀸을 조져볼까? 나이스! 아 너무 불쌍해 어떡하지 이거? 야 이거 그거 맞아? 아니, 쓰는 게 맞아 얘들아? 아 진짜 너는 걱정해서 해야 하는 얘기야! 이게 <웃음> 맞아? 아니 여기서 궁극기를 쓴다고? 발사! <웃음> 오망태지돌아왔구나아이고 잠깐만 <웃음> 너네 지금 다 날아가요! 비즈토리 재밌다! 즉각! <죽어. 웃음> 뭐, 뭐, 뭐, 뭐, 뭐, 파괴, 광선! 아, 얘들아, 어, 나 어, 내가 막혀 쳤으니까 알아서 잘할 수 있지, 얘들아? 나 없어도 잘할 수 있을 거야. 그럼, 그럼. 알고 잘한다! 그렇지! 나는 그냥, 어, 들러리일 뿐이야! 제가 이렇게 한 이유, 어, 만레을 찍기 위해서, 나도 골로 가야겠다. 잠깐만 <웃음> 나 괜히 왔나 보다. 미안하다. 괜히 왔나 보다. <웃음> 잠깐만 괜히 왔나 보다. 미안하다 얘들아. 아 내가 잘 왔다. <웃음> 아 미안해. 와 근데 뺏어먹는 거 진짜 막타는 진짜 여전히 좋다. 자아 너무 좋습니다. 아 물론 모크나이퍼가 막타 마지막에 썬더를 먹어버리는 바람에 MVP는 뺏겼어요. 자 빠르게 오브지트를 먹는 그런 속도는 예전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홀서포도를 이용한 백도어 이런 거에 좀 중점이 맞춰있는 포켓몬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운용 전담으로 할 포켓몬으로서는 정말 막나뇽만한 포켓몬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